9월 7일에 방송된 m b n 우리들의 트로트에서 8살 김유화는 김희재의 팬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트로트 대결이 펼쳐졌고 3라운드 1940년대 명곡 대결로 김희재와 김용임이 맞섰 는데요. 김용임은 찔레꽃을 김희재는 비 내리는 고모령을 열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mc붐 장민호 정동원 이 8살 김유화의 김희재 팬심을 언급 했습니다. 김유하는 김희재를 한 번도 못 봐서 보고 싶어 출연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동원이 김희재 오빠 노래할 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라고 묻자 김유하는 그냥 다 좋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희재는 유하야 삼촌 손 고마워 라며 김유하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어 부미 질문에 김유하는 김희재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 말대로 김희재가 승리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김유하가 우리나라 최초의 트로트 황성예터를 열창했는데요. 김유하가 황성예터를 부르며 스페셜 스테이지로 이날 첫 무대를 장식 했습니다. 김유하가 황성예터를 열창한 데 이어 mc붐 장민호 정동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22명을 소개했습니다. 강진 진성 조항조 박현빈 박구윤 김희재 황윤성 나태주 신승태 양지원 김용인 서지호 조정민 윤수현 김나희 강혜연 허참미 윤태화 전유진 등이 함께 고향력을 부르며 등장했습니다. 이어 장민호는 김유하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트로트인 황성애터를 불렀다. 황성애터가 1928년 노래인데 연습할 때 어렵지 않았냐고 질문했습니다. 김유하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찾아서 공부하느라 조금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붐이 페어가 뭔지 알아요? 라고 묻자 김유한는 무너진 집이라고 똑소리나게 답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